진동주기로부터 위치에너지 결정 입자가 진동하고 있는 장의 위치에너지 UX 형태를 에너지 E에 대한 함수로서의 진동주기, 즉 T에 e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수학적으로 이것은 적분식 1의 해와 관련된다. 즉, 식 1에서 UX는 미지의 값, TE는 알려진 값으로 간주한다고 보면 된다. 위치에너지 UX는 그림에서 보듯이 검토하고 있는 공간 영역에서 오직 한 개의 극소 값을 가진다고 가정하자. 이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적분식의 해다.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따지지 말자. 편의상, 원점을 위치에너지 극소 위치로 정하자. 이때, 위치에너지 극소 값은 0이다. 적분 1에서, 좌표 x를 u의 함수로 간주하자. 이때, 함수 xu는, 이가 함수이다. 즉, 위치에너지 값 하나에, 두 개의 다른 값 x가 대응한다. 따라서 적분 1은 dx를 dx per du, du로 대체하기 전에 두 부분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하나는 x equal x1에서 x equal 0, 다른 하나는 x equal 0에서 x equal x2이다. 이두 영역에서의 함수 x, u를 각각 x equal x1u, x equal x2u로 표기하자. u에 대한 적분경계는 분명히 2와 0이다. 따라서 주기는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적분 상하한 순서를 바꾸고 다음처럼 공통인수로 묶을 수 있다. 이 식의 양변을 알파 마이너스 2의 제곱근으로 나누고 여기서 알파는 매개변수이다. 이에 대해 0부터 알파까지 적분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다음처럼 적분 순서를 교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적분 값은 파일이다. 참고로 이에 대한 적분은 x를 다음처럼 치환해서 계산하면 된다. 이때 a-x와 x-b는 다음과 같다. 또미소값 dx는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을 적분 변수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적분값은 파이임을 알수 있다. 이에 대한 적분값이 상수이므로 유에 대한 적분은 간단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때 x 2 0로 이콜 x 1 0로 이콜 0임을 이용했다. 이것은 극소값을. 원점으로 정했으므로 당연하다. 알파를 U로 표기하면 다음처럼 최종 결과를 얻는다. 따라서 알려진 함수 T는 차이 X2U-X1U를 결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함수 x2u와 x1u는 그 자체로는 미결점 상태이다. 이것은 동일한 차이값 x2u-x1u에 대응하는 곡선 u2ux는 한계가 아니라 무한계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곡선 u2ux가 u축에 대해 대칭이 되도록 조건을 부여한다면, 해의 미 결정성은 제거된다. 즉, x2u equal minus x1u equal xu라 할 때, xu는 다음처럼 유일하게 표현된다.